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샤워 중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동맥류 파열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부부지법 2015 가단 106285 2016 가단 140404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과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외상으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급활동일지에 샤워를 하던 중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망인의 의식은 소실 없이 명료한 상태였고 의료진도 망인의 의식을 명료한 상태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샤워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가 없습니다. 감정인은 망인은 전 교통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과 출혈 등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뇌경 동맥으로 생각되는 동맥 분지부 파열의 원인이 망인의 신체적 원인에 의하여 파열된 것인지 외상에 의해서 파열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의사인은 사실 조회에서 동맥류의 파열을 확인하기 전에 동맥으로부터 출혈 소견이 모여 출혈 부위를 클립하고 수술을 마친 것으로 이 부위가 외상에 의해 발생된 것인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라 답변하였고 추가 감정 결과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과 출혈 등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고 자발성 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외상이 있었다고 하고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볼 수도 있으나 이를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는 검사 소견상 출혈의 양상이나 혈관의 상태를 볼때 외상성 뇌동맥류나 혈관 파열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사실 조회에서 전 뇌뇌동맥 근위부에 클립을 한후 지혈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 모 동맥 결찰에 의한 뇌동맥류로부터 출혈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술 소견상 출혈 지점을 찾기 어려웠고 전대뇌동맥 근위부에 클립을 하였고 근위부에 출혈을 하였다는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볼때 수술 기록지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나 보험사고 발생 여부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이 이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위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